안녕하세요. 파필라테스 대표 김나영입니다. 먼저 밸런스 포스터를 구매해주시고 사용해주신 여러분께 이번 동영상을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2021년도에도 밸런스 포스터로 여러분들의 건강과 기념을 챙기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밸런스 포스터가 목통증이나 어깨통증에 굉장히 좋은 거 경험하셨죠? 여러분들의 경험을 다른 지인분들이나 밸런스 포스터가 필요하신 분들께 많이 많이 소개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새해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 어, 구매하신 분들에게 직접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2021년도에도 밸런스 포스터 관련 콘텐츠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세 가지 콘텐츠가 있거든요. 밸런스 포스터 위에서 필라테스 운동을 하면 필라테스 운동의 효과 와하기 밸런스 포스터 마사지의 효과 두 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두 가지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밸런스 포스터로 필라테스 운동을 할수 있는 책을 출간할 예정이에요. 책 제목은 '내 몸을 살린 10분 필라테스'입니다. 인터넷 서점 북극에서 출간할 예정이고요. 벌써 내지 작업은 전부 다 완료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서 세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운동을 해 나가시다 보면 좀 더... 운동을 체계적으로 한다. 내 몸이 좀더 체계적으로 좋아진다.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컨텐츠는요, 새거 나오게 해서 밸런스토스 온라인 정규 클래스를 개설할 예정이거든요. 새을출간하고한달 후부터 시작할 예정인데요. 온라인 정규 클래스는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화목, 저녁 8시, 한시간 강의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정규 인원은 10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 강의료는 10만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고요 물론 책을 사신 분들에 한해서는 사회 무료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온라인 클래스를 개설하고 나서 첫회 에 등록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사회 무료 강의 이후에 50% 할인액대 그러니까 딱 절반 할인 혜택을 제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규 클래스에서 진행된 영상은 저희 탑필라테스 사이트에서 유료 동영상 강의로 판매할 예정인데요. 실시간 온라인 정규 클래스에 등록하신 분들은 무료로 언제든지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 기획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콘텐츠는요, 밸런스 포스처 지도자 과정인데요. 밸런스 포스터는 제가 필라테스 기구와 함께 재활 필라테스 기구로 정말 잘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 1기 지도자 선생님들도 밸런스 포스터를 가지고 재활 필라테스를 너무도 쉽게 잘 가르치시고 효과도 굉장히 잘 나타나세요. 물론, 저희 회원들이야 그 효과야 뭐 말할 수도 없이 너무 좋아하시고요. 먼저 오시는 밸런스 포스터만 찾아요. 여러분들도 밸런스 포스터를 사용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센터에서 대기구를 가지고 밸런스 포스터와 함께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너무 좋으시겠죠. 그런 분들이 굉장히 좀제 주위에는 많으세요. 그래서 밸런스 포스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지도자를 많이 배출하는 게 저의 또 다른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활 필라테스를 좀 쉽게 가르치고 시 싶은 선생님, 집에 방문해서 방문 트레이닝을 하시고 싶은 선생님, 혹은 센터에서 밸런스 포스터를 위치해두고 대기구랑 같이 가르치고 싶으신 선생님들, 그런 선생님들을 2기 지도자 과정으로 해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주변에 많은 강사 선생님이 계시다면 많이 많이 소개시켜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컨텐츠를 저희가 지금 계획하면서 진행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밸런스 포스터에 관한 모든 사항은 밸런스 포스터 토급방을 중심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에요. 밸런스 포스터를 구매하신 분들이나 밸런스 포스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동영상의 아래 설명문에 밸런스 포스터 카톡방 URL에 넣어놓을 예정이거든요. 거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밸런스 포스터 단체 카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카톡방에 참여하실 때는 꼭 본인 이름으로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 0 2 1년은 밸런스 포스터 단체 카톡방에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건강과 면역을 챙기는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고요. 새해, 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새해 네. 저와 함께 만들어 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북동이동 새해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끝껑이동 새해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웃음>